말는거 뭐다? 음. 고통 좀요 하나 오늘 험도라그니까 제가 착하고 알아 버니까뭐 전혀 안하 신경이 이제 불 마음이 깨끗터다 야, 자 자신정하며 일체중생이 객시청정이니라 만일 자기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면 깨끗해지면 일체중생이 동시에 있겠죠 다 청정하나니라 아 호로 경에 의문하되 신부주중생이요 신종주 중생정이라 하시고 경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때가 끼면 곧 중생이 때가 끼는 것이고 마음이 깨끗하면 곧 중생 깨끗하다고 하시고 운운 음, 욕정들도 음? 있는데 선정지신이니 수지신정하여지 불토정이라 하시니 또 말씀하시기를 불국도를 깨끗이 하고자 할수있는 먼저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렇죠? 그 마음이 깨끗해짐을 따라 곧불도가깨끗해다또 하시니 양민제도 삼정 독심하는 삼지정계를자연성취하리라곧 만인이 세가지 3지 2, 삼독심을 제어하게 된다고 하면, 삼시정계가 자연히 눈이 스스로 숨기하리라그 다음에, 시고, 중년, 이제 육도, 고독, 육도를 이제 밝혔다. 먼저 소면 했는데, 또 다시 이제 밝혀놓라이 말이죠. 이문할또 물어 가로대, 여군 소설에 경해 소란 바와 같이, 육바람일자는 영명육풍이육바람이라 하는 거는, 또한 이름 육도라고 하는데, 소위 도시, 지계 인력, 정진, 선정, 지혜, 오늘. 그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금만 육군, 청정은 영육, 육바람일자는 야제 통행이며, 우도자는 기, 운하, 니코, 지금육풍육풍이 예, 육통, 깨끗이 한다, 청정이 한다 하는 거를 이름하여 육바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먼저 말한 도시지예 인력정계 선정지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걸 통해 알수 있느냐 뭐가좀 이해가 잘안 됩니다 예. 또우도 도라는 제도한다 건넨다 이 도자는 그 뜻이 도대체 뭡니까? 다발 육수육도인된 당정육군이요 다백하르벨 육도를 닦고자 할진된, 마땅히 육군을 깨끗이 할 것이고, 욕정 육군인데, 이제 육족이니, 육군을 또 깨끗이 하고자 할진된, 육족을 먼저, 육족을 항복받아야 된답니다. 문과 안좋하면 이제 에정하여신리고린일 때, 눈이, 눈에 우리가 바깥 경치를 보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무슨 착착심이 나지, 요런 게 보내, 그걸 게 이런 게 돈에 그 도적이라 하거나 그런 이제 안경을 버리게 되면 노부색경을열거 마음에 그 일색하고 그저 아치골 이런 것이 없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이름하여 보시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또 눈금 이적하면 꽃비 성진의 불륜종일때명이 지게요. 명이그 귀에 도적이거든. 온갖 소리를 듣게 되면, 잘못하면 그 소리에 우리가 마음이 어디 집착되거나, 뭐, 현혹되거나, 방탄하거나, 이럴 수가 있다다 그래서 이제, 지의도족은 그렇지 못하라, 탁, 이제, 그만다닙니다 그만하게 되면, 저 소리 듣고 그래, 각기 따라 방탄하거나, 방인하거나, 그렇지 않는다입니다. 그, 하여금, 정인하지, 아니, 에 아는 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배를 갖는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눈이 비족하면 등계향유취차가 향취하야 자제 조유하세 눈이 능력이 욕이요비이 코에 도적그때 코에 면새를 닮았는데 좋은 면배라면 집착해서 자기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싫은 면새라면 싫다고 해서 보내를 이렇게 역시 자기 마음을 잃을 수가 있어야 다 그래서, 이런 게, 코에 도적을 항복, 이제, 받게 되면, 모든 장치와 냄새에 공동하게 된다. 고사의 뜻대로 자유자재하게, 이제, 고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름하야인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능제 설격하면, 부탄 음, 이하며창녕광 당소로 호대, 무피경심일 때, 몸이 정신이요. 몸이 좁바닥이죠쇼에 도적을 제어하게 되면, 에, 잘못하면 우리가 맞은 데를 집착하고 또 이게 맞지 않는것로 싫어하는 또 취사뿐지 하게 된다입니다 그런 잘못된 맛에 담아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공중를 칭찬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을 손복을 하되 거기에 대해서 싫다든 괴롭다든지 기름심이없입니다 이런 것이 부지런히 정진해 나간다고 해도 정진이라고 이러면 하는 것이고 눈, 복, 신조, 하면 어제 청력에 가면부동일 때 몸이 성장이요 어, 몸이 또 몸에 도적이죠 몸의 도적이란 것이 육신의 모든 감촉이라든지 네. 부드러운 곳에서 자꾸 인증을 우리가 탐색하고 또 자기 피부에 감촉이 조차 않고 치료하고 이렇게 사분제하게 된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몸에 우리가 항복받고서 모든 부딪치는 욕심에 마 흔들리지 않거든요 가면부동, 큰성장에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이제 단연 부동하게 되니까 그것이 일어나야 선종이라고 하고, 문조 이족하면 불순무명하고 상수 같게 하야 낙게 공독일 때 영이 지에니라니이 마음속의 생각의 도적이든, 단중지삼덕이라지 사량분별이라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을 딱 자기가 조절한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에 따라가지 않는 거, 무명에 순하지 않고 항상 깨달은 지혜를 닦아, 거기서 얻어지는 마음의 공격에그성결의 진보금을 받는다. 그 성혈의 모든 공격을 진보를 세, 또 이런 것을 루어야 지혜라고 하나 아니라, 의도자는 의미이또 도라고 하는 것은 금방 한다 하는 것인데, 육바람의 은 유야 선벌이 얻은 묵은 중생하야 잘 피한 거로 육도니라. 육바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나 땅목에 전부 다같다고 비유하는 것이거든, 문이 중생을 운반해서 저쪽 음덕에 도달하게 하는 거로 또육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 다음에는 명, 법류, 법의 젖을 밝힌다, 법률를 밝힌다. 우문화또 물어 가로대, 경문소설에 서가요래 계속 위보살 시에 예, 중삼두육성유미하시고 방송불도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모로카르들 경문에 보면 이제 설암바에 경문에 설암바에 보면 이제 그 소가열의 부처님께서 이제 그 보살이 되었을 때 이제 그 성를하시기 전에 보살이 되었을 때 일찍이 소말 여섯 대라는 그런 양의, 이제, 저세를, 유미거든. 저세 죽을 유물를다시고 이제, 네, 마약으로, 이제, 성벌하셨다. 불도를, 이렇게, 성취하셨다. 하고, 우리가, 이래, 듣고 있는데, 즉, 선인 시기 후에, 정부를,과 오늘, 기유관 이제, 기유관심하야 그, 해탈량이 있고, 여러그룹 우리, 곧, 먼저, 저세를 먹는 것을, 인한 후에 젖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불과를경득한 것인데 어찌 오직 마음만 관해가지고 관해서 해탈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성불할수 있느냐? 무슨 도 이렇게 유의중일 저준일자식고로성불 하셨는데 예, 경문에 분명 그렇게 설해져 있다 그런데 그 마음 하나만 관해가지고 성불할수 있느냐? 다발 성요 소설 하야 무 허망이 아니라 이게 다베가로데 진실로 참 참말로 말이야 정말로 진실로 소란바와 같이 이제 그 말은 허망한 것이 아니야 제, 절대로 이제 그허망한것이 아니야 시시 그렸다입니다그말참 맞는 말이다입니다 이티링 시디오 하야 연시성거림이 반드시 젖을 먹고 젖을 먹은 물로 인하여 걸어한 후에 그, 그,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성거하신 것인데 네, 그건 그 말은 맞기는 맞다. 한데 불소설 식물장은 미시세간 부정지요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하신 바에 그 젖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이런 부정의 젖이 아니다입니다. 몇시 네, 진료 청정 법륜이라 네, 이것은 진료, 우리 불성, 진정의 청정의 법의 젖이다입니다. 네, 그는 젖이 아닌데 젖에 비유한 것이지 진료의 청정 법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 진료의 청정의 에, 법의 젖이니라 삼두자는 즉 삼치정개요 육승자는 육바라밀이니 소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제 삼치정계를 말하는 것이고 양의 한대두대한말두말 이런 소말이 아니다. 입니다 삼치정계를 말하는 것이고 여섯 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육바라미를 말한 것이다. 부리 성도시에 유식차 청정법률 하야 방정불가오신을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하실때 도를 이룰 시 때에. 이란 청정에 법의 젖을 먹음을 말미암아 나야 서로 불과를 증거 하신 것인데 야근요래가 시고세간 음역화학판 부정 전성지유자라 하면 기불 성강지심화만일 이제 누가 말하기로 부처님도부처님도 부처님도 세간에 우리가 육, 육신에서 나오는 젖이라는, 이렇게 이 몸에 음을 이루고 생겼답니다. 음력으로 화합된, 딱하지도 못하고, 비린내나고, 노린내나는 이런 젖을 먹었다고 누가 말한다면, 어찌, 그, 개방을 해도 그 너무 심하지 않느냐. 개방 하더라도 빈수가 그 너무 심한 개방이라니다 개방의 심함이, 심함을 이루지 않느냐, 너무 심하지 않느냐. 여래자는 자시 금강붕괴무르 법신이라열래라 하는거는 불신이라 하는거는 금강 영혼이 무너지지 않는 금강붕괴의 무르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번외가 끊어진는신을 말한 것이다 영혼이 세간 죄고의 길이 세간의 모든 고통을 여러 건을 기수여시 부정지유하야 이면 기갈자료, 어찌, 이와 같은 부정한, 노력내나고 비립내나, 이런 게 부정한 소설, 에, 있어서 이런 걸 이제 수거해가지고, 기가를 미나리요 마음의 고통에 기가를 미나리서 했느냐. 여경소설 하야 차원은 부제고, 고원입니다. 이 고, 고, 높은 곳에 부계가 되어있는데, 언덕은 자, 고원하며 부제, 하급하며 불식, 이제 이 뭐야 조속자지요. 송매강북하며 불려 투구동군이라 그러되이제그 경외사람과 같이 이 손은 높은 언덕에도 있지도 아니하며 또합습한데 그런데에도 있지하니 하며또속살이 하지 보리살이라지 이제 뼈 끝에 이런 무슨 뭐라그러나밀기울이라지뼈 같은 이런 곡식으로 먹는 이런 것을 먹지 않는다입니다. 또숫소와 암소와 더불어 짝을 짓지 않는다입니다. 보통 우리가 소라 하면 암놈이 있고 숫놈이 있고 그렇거든이 소는 그런 숫소가 아니다입니다. 이 기우신이 자마금색이라 하시느냐. 그 소의 그 몸이 빛이 자마금색이라 했요 보통 예. 우리가 보면 검은 소라 역시 또뭐 노란 화면 뭐 황소라고 하게 되면은 누린 색깔의 그런데 이 소는. 자마검색이다. 네. 도대체 이 자마검색이란 이 소는 어떤 것인고 하면 온차우자는 즉비로자나불약시라이 소를 말한 것은 곧 비로자나불을 말한 것이다. 아. 비로자나불은 이제 소에 비유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높은 온도도 뺏는 것도 아니고 핫스판도 는 것도 아니고 뭐 곡식으로 묶는다, 묶는다, 이제 풀을 떡는, 에, 묶는다든지 풀을 덮는다든지 뭐, 수소와 암소가 서로 자를 수 있겠다는 그런 소, 소가 아니다. 이 대자비로 영민 일체 고로, 청정 법체 중에, 일출 여시 삼시 전개와 육바람일, 무요 동요, 하사, 유양 일체 그해탈자 하시니, 그래도 있죠. 대자비로서, 대자비로서 일체 중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고로, 청정한 법체 속에서, 이와 같은 삼지정계와 육바라밀의 무료한 보대 젖을 흘러며 일체의 횟가를 구하는 자를 젖을 먹여서 기른다니다기르시니 음여시 청정지우에 청정지유하면 비도절에 음지성도하라 이와 같은 청정의 소에 청정한 젖을 이제 마시게 되면 홀로 열에 많이 마시고 도를 이룰이 아니라 부처님은 성거를한 것이 아니라 구든지그렇다 그래? 일체중생이 양음자면 계덕성 아록다라삼략삼보리하리라 일체중생도 많이 있는마시에만 하면 다아록다라삼략삼보리를 이제 성취할 것이다 정각을 성취한다 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진리를 여러 가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물체의 형태에 비유했다입니다. 이런 지혜가 이제 소송하고 영직한 사람은 부처님 말씀하신 유형의 형태를 듣고서 천둥어치 진리로 말하는 것은 무엇에 비유했다고 벌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형의 형태를 보고서 동시에 무형의 진리를 깨닫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계가 이렇게 쓰러져있기 때문에, 와, 다, 이제, 부친, 이제, 저술을 마시고, 우리도 오늘부터, 뭐, 좀, 고급 비율을 마시자. 하고, 하제 그날부터, 뭐, 이때까지, 저서를 보면 안된줄 알았는데, 부친, 부친, 저술 마시고, 숨을 마시는데, 우리그 제자가 아니냐. 응? 그, 스승께서 저술를 자셨으니까, 우리 제자도 마땅히, 스승의 손을 봐야 된다. 하고서, 이제, 그날부터, 뭐, 저술을 갖다 놓고, 위로 갖다 놓고, 묵어 있거든? 또데부은 서만 여섯 때, 나 자신의 손을, 우리는 서만 여섯 때, 그냥, <웃음> 몇손맞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손글 안 된다 니다그럼 이런 것은 이제 다만 형태 비유한 이 말에만 집착 하다 보니 이제 형태가 아닌 교으로되지 못했다 니다 이런 등등의 비유가 뭐 한두 가지 아니죠. 요거는 이제 소의 비유했고 소수의 비유 했지만 도대체 이제 비로자나 보라고하니 그게 도대체 비로자나 보이면 도대체 말이다 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시죠? 또청정법신 그거를 비로자나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원망보신을 또 노자나불이라고 했고 또천 대고 화신 이제 서가문니불이라고 했답니다 모든 사람들을 보면 서가문이 무슬이 제일 큰 어르신인지 알고 있는데 구에 노사나불이 있고 또그에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있다고 하니까 가장 큰어른이 비로자나불이 있고 당도 안고 비로자나이 있고 그롯은 항상 가운데 중간에 뭐신는가 네, 있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아미탑을 금방적이도 하고 또미릎불은 그 미리뿌린 단체는 무릎을 립니다또그렇다 하고 소가문이 부리다 약사부리다 기탄세 강정보단 문소보단 이런 모사리니까 그렇다고 그 최근에 부르지 그비그러 안아버리고 그 다음에 에, 아들 좀 되는 것이 노살나 부리고 그럼 소가문이 붙이는 손자성 되는 거 아니고 그럼 제일 큰 의문이 그, 교로자는 분이 또, 또 귀신이에요.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입니다. 근데 그거는 복신, 보신, 화신이거든. 예. 네. 근데 이제 복신, 보신, 화신이란 게 어떻게 뭐냐. 또 여러분 가운데서 얘기했을 때, 이거는 뭐, 굳이 여기서 교리적으로 설명 안 하셔도 잘 유익하고 계시죠? 정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 복, 보, 화, 그래, 복신, 보신, 화신. 이세 가지가 주로 한몸이라든 하나인데, 이 척을 복신이라고 하고, 보신이라고 하고, 과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짤막하게 이해하수있게 설명해 주실지, 뭐, 어떻게 비교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시계로서. 너무 교리적으로 이면 뭐, 이럴 것저럼 뭐, 아, 뭐, 아바랑 한 꼴, 뭐, 벗겨주고, 뭐, 이런저으로식을 이런 해봐야, 뭐, 알아듣지 못한단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알아듣기 있게 하나거든 하나인데 복신이 되고 모신이 되고 가신이 된다 한 명이 세 가지 면에서 본거 그렇게 설명한 거 아시죠 여러분 뭐 그런 거뭐 여기서 뭐 이끌어 말씀하십니까 뭐 그런 뜻이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혹시 또 여러 신도분도 듣고 계신 거에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법신이라 하는 건, 그건 바탕이거든. 예를 들면, 여기 유리가 여기 있어요. 그리컵이 있는데, 이 유리컵이 무엇으로 되고 있느냐고 하면, 이 질이 바탕이 유리거든. 유리가 정경법신 비로다나불이라요 유리가. 유리가 무슨 면이 여 법신, 이 바로 법신이냐, 그래. 비러다나불이냐그 다음에 유리 형태 모양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것이 원만 보신 노사나 불이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마시는 것이 천배고 화신 소가무입불 화신 불이다입니다. 왜 아무리 유리라하도 유리가 여러 개 있지만 유리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바탕이 유리로서 만들 때 바탕은 이제 그 법신을 하고. 유리컵으로 만들자는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되고, 영광도 에놓고놓치고 뭐, 여러가지 땅는거 해서 노력해서 결국은 원만하게 아, 이제, 유리컵이 되었구나. 노력, 노력한 그때 컵이 되었거든. 그렇죠? 그 어제 가서 먹기 위해서 만들어내, 마있는 것인데, 마있는 것이 이제 화신의 응용이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소장물머리 부처님은 삼신을다설치했거든 정종 법칙, 비로자나들 본성 갖춘 데다가, 설상수도해도 완전한 성불에게 군이 노사나불이라니까. 그렇죠? 노사나불이 원만 보신이거든. 원만하게 이제 성불랑 카바의 몸리가 보신 노사나불이거든. 그래서 일체의 생재 제도하기 위해서 49년 동안 그 광장설에 이제 설하신 것이 이제 화신이랍니다. 우리는 베라자나불은 갇혀있는데. 그렇죠? 아직 베라자나불은 갇혀있으면서도 발을 못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죠. 이박른협파들 아직 원만 보신까지 되어있지 못한다 이거 완전성 그런지 원만 보신 그렇죠그소소부라는 뜻이면 이삼신다 구조 되겠다 그렇다면 아미타불이다 소가부도 존재하는 노타나불이 아니냐 이 그렇죠? 예, 각기 예, 우리의 예, 중요한 마찬가지우리가 근본 자손을 본바탕는데불성 고려 거갖다 이제 법심이 다니다그럼 이해되시겠죠? 하나인데 중장마다 어, 부르자마자 으로 가족이 아주아주이를 성전하지 못했거든요. 노사나 번까지 성지 못했다는 니다 우리는 어, 유리, 밥은 누리는 일인데 아직아까지 이루지 못했구만. 이게 부지런히 거으로 만들어내는 루진 거니까. 컵이 완전히 됐다고 하면 이제 로 바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엉망은 무 그래서 이게 맛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중성 제도 하게 되면 얼마나 엉망할 수 있답니까?